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무엇인가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애니메이션을 줄 때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버전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는 이지쌤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는 초간단 파워포인트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자 일단 원리부터 이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제가 슬라이드에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이 게임 패드만 강조되고 나머지 뒤쪽은 약간 어둡게 보인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볼거예요 이건 버전과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요 왼쪽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보이죠 이거 이거 다음에도 똑같은 슬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일단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그리고 슬라이드 복제를 하셔서 똑같은 슬라이드 두 개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이미지 보이시죠 이거를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즉 요거 이미지 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컨트롤 c t r l c c t r l v 누르셔서 그렇게두 개를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뒤쪽에 있는 이미지는요 그냥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상단 메뉴에 있는 그림 서식 그리고 수정에 가시면 밝기 마이너스 40%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고요. 이렇게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겹쳐줍니다. 어? 뭐가 달라졌지? 라고 하겠지만, 자, 지금부터는 여기 안쪽에 있는 손잡이만 제외하고 나머지 배경을 삭제해 줄 거예요.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배경 제거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림 서식 왼쪽에 있는 배경 제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는 부분과 그리고 원래 색상이 나오게 되는데 보라색으로 변하는 부분이 잘려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거할 영역 표시와 보관할 영역 표시 둘 중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비교적 보관할 영역 표시가 더 많이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보관할 영역 표시를 누르고 제가 이렇게 살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손잡이 모양만 남고 바깥 배경은 없어졌겠죠 마우스 바깥쪽으로 이렇게 톡 누르면 뒷 배경은 어둡고 여기에 있는 이흰 손잡이만 더 강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전과 비교를 한다면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효과를 넣어 주냐면 전환 효과를 넣어 주는 건데 상단 메뉴에 있는 이 전환을 눌러주면 여기에 밝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밝기 변화를 눌러주시면 이 다음 슬라이드는 어둡기 때문에 저절로 어두워지는 느낌이 될 거예요 제가 밝기 변화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스르륵 어두워질 거예요 어때요? 자 이런 방식으로 무엇인가 이미지에 있는 한 부분을 강조하듯이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런 방식이에요 자 여기에 원래 원본 이미지가 있죠 그 다음 이미지는 이렇게 하나 따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이미지도 이렇게 세 번째 보이시죠? 네 번째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환효과 밝기 변화만 준다면 밝기 변화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 둘, 셋, 넷 어떤 거요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활용해서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변화한 듯한 자연스럽게 어둡고 강조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어떻게 응용할 거냐면 이렇게 이미지가 아니라 도형을 활용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이미지 세 개를 같은 크기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어놨고 앞쪽에 텍스트 상자까지 삽입을 해뒀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삽입을 해야 될게 있어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도형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여기 각 크기별로 하나씩 삽입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이번엔 단색을 회색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색 그리고 투명도를 한 30? 한20 정도로 해 볼게요 이러면 이렇게 보일랑말랑하게 보이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 일단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개체를 이동시켜서 복사 한번더 복사를 해서 총 3개의 도형이 만들어지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시작이에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똑같은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해주시는데 똑같은 슬라이드를 몇개세 개를 더 복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세 개를 복제한 다음에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왼쪽 이 도형의 색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라데이션 색상을 넣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신 뒤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여기 그라데이션 중지점 두 개가 보이는데 그냥 이건 삭제하고 저는 파랑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약간 대각선으로 만들어준 뒤에 각자 투명도를 한 20% 줘볼게요.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점. 텍스트가 안 보이죠? 왜냐면 이 텍스트 상자가 이 네모 상자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우스로 바깥쪽에서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뒤에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쵸? 사실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없는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기만 해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또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색상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서식 복사합니다 서식 복사는 효과만 복사하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컨트롤 시프트 V 그 다음 슬라이드도 오른쪽에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텍스트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있죠? 자 여기 세 가지 형태 땡땡땡 버튼 설명 이거는 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둘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신 뒤에 이 모든 슬라이드를 전환, 밝기 변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형태의 땡땡땡 버튼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게이밍 버튼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땡땡땡 용 버튼형이 있고요 세 번째 타이핑 버튼형 이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간단한 전환 효과만을 활용했어도 이렇게 무엇인가 강조하는 듯한 느낌의 효과를 충분히 낼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형식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